시간전인, 저녁8시 무렵부터 시민들이 체적으로 일어나는 을람들이는들이일나이일어나으로들과 같이 일어나는 사람들과 이 일어나는 이 일어나는 다들이어는 사람들과 같가일어는사람 같이 일어나는 니다들이 일어나는 사람들과 어지고사치고 난리가 났다는과이미시민들이 골목에 사사 를 처음 는 현장 현장에 출동해 시민들을통제한지 연결 찾기에 따지만 CCTV에 담긴 탐사 현장은 달라니다 결국 시력은 뒤에 떠밀려 내려오는 인파에 골목 아래쪽 시민들까지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그렇게 폭다처럼 쓸려 내려 있는 인파에 칼을 들고 중심을 잡던 시민들 골목 위쪽에서 참사가 난 겁니다. 경찰은 수명이 욕하는 리을 골목 위로 가 뛰어올라가고 있지만 미쳤습니다. 서울 시내집회가 마무리된 다 남기기순이던 현대가 부상경찰서에서 처음 출동 신을 받은 건1로부터한시간뒤 참사 발생 전까지 현장실서 유지를 담당했던 부처관, 이태원 파출소